지식인으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강의를 보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식인으로 파일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값이 0이 나와서 왜 0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인데 셀에 클릭을 해주시면 수식 입력줄에 값이 나오죠 C4부터 C23까지 C만 고정하고 24는 풀어줬죠 그리고 C4부터 C23까지인데 C4부터 C24는 숫자는 고정하고 c는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를 밑으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때 범위가 달라지지 말라고 숫자를 고정해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뒤에 숫자를 고정하지 않아도 값이 0으로 나오는 게 문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떤 때냐면, 먼저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우고 여기에 값을 상단에 보시면, 회계 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꾸면, 여기에 적히는 건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값을 2만을 적고 3만을 적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값을 쭉 적어 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값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텍스트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이기 때문에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텍스트면 안 되죠 숫자로 바꿔주면 바로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텍스트로 적은 숫자 값들은 숫자로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숫자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딜리트로 치우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숫자인 걸 확인해 주시고 값을 다시 적어 주시면 되죠. 2만, 그 다음 3만. 값은 대충 적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드래그하면 여기에 값이 구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값을 적었는데 원래 숫자 2를 적으면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일반이나 숫자일 때는 항상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건드려서 텍스트로 바꾸고 나서 숫자 2를 적고 엔터를 치면 얘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인 걸 왼쪽 정렬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할 때 계산이 정상적으로 아까처럼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실수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는 숫자나 일반으로 바꿔도 숫자로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치우고 나서 다시 2를 적어야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숫자로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치우고 다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